여러 차례 말씀드릴까했듯이 저도 슈퍼맨을 좋아하지만 어느 때만 해도 아름다운 슈퍼이을 따고 생각해 보겠었는데 매년 후에 약시작해 보관했었을 걸, 걸 알았습니다. 매트맨의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을 묘사한 것만 찍고 었지만 특히 매트맨은 갑자기 영세중을 보여주지 않나 혐의를 쏘지 않나 그렇게 앞서 사기 스포드에서 시작을 해보고는 DC에 반항하게 화가 났습니다.